놀다. 안녕하세요, 소한이에요 오늘은 토토 초코 우유 치우기를 해볼 거예요. 옆에는 이렇게 있고, 코드 이렇게 찍는 것도 있네요. 뒤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토토를 꺼내서 놀아볼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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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토토네요? 귀엽게. 물로 닦아줄게요. 쭈 토토 개운하다, 토토. 다음에 수건으로 닦아줄게. 여기에서 수건으로 톡톡톡톡톡톡톡 아주 예쁜 유스도 왔죠 토토, 아주 귀엽어 이렇게나 귀여운거 어디서 샀어 너무 귀엽잖아 우리 이제 밥먹자 식탁에 앉아서 밥먹자 오늘은 너가 제일 좋아하는 생선이랑 그리고 누야두 번째 로주는꿀 너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야 일단 꿀부터 먹어보자 생선도 꿀꺽, 꿀꺽, 냠냠냠. 물고기도 읽고, 또다가 집어 먹어보자. 그럼 제일 맛있는 물고기가 될 거야. 먹어봐, 한번. 꿀꺽. 꿀맛이야. 밥은 담갔다 이제 옷을 갈아입자. 네 또. 무슨 잠옷? 이렇게 바꿔보자. 이거는 짠. 이렇게 하고 다녀야 되겠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입을 덮어준 다음에, 이 다음에, 안대를 완전히 눈에다가 가려줍니다. 토토야 잘자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토토 다음에 또 만나자 토토 이제 잘지 토토 you <laughs> Thank you. Thank you.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